제가 그... 얼마 전에 1만명을 찍었지 않습니까? 1만명이다... 2만 아, 진짜 2만명이야 대박 진짜 이 날이 오는구나? 그러니까 어. 인스타에 자랑해야겠다 안녕하세요. 1만 유튜버, 치통양입니다 <웃음> 나도 이제 유튜버다. 나는 유튜버다. 제가 오늘 애프터프레이에서 오늘 뭐 런웨이? 뭐 행사 같은 거 있다고 해가지고 브이로그를 찍을 겸 제가 또 인스타에다가 1만 기념 Q&A를 좀 올렸어요. 또 이만큼이나 많이 질문을 주셨네요. Q&A를 한번 대답해보는 시간 그런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이거는 내가 뭐샀냐면 우와! 쿠어에서. 어 지난번에도 푸어였는데? 푸어가 이번에 진짜 시즌이 잘 나와가지고 예쁜 게 많더라고요 그 바지를 하나 샀는데 어떤가요? 이쁜거 같은데? 길게 이렇게 한 줄로 디스 들어가 있고 안쪽에는 이렇게 갈라지듯이 뭔가 카우보이 느낌도 나고 여기 주머니랑 남대문 여기도 똑같이 들어가 있네 살짝 이 부분은 좀 과한 것 같긴 한데 좀회감이 있어서 괜찮은 거 같긴 합니다 괜찮은데요 이거? 9만 원이니까 9만 원 바지가 9만 원이니까 잘 샀지 이거, 아오레가시 해외 매물로 산 건데, 자카드? 자카드 소재로 되어 있고, 어깨에 약간 패드 들어간? 깔끔한. 너무 꾸민 느낌인가? 이게 또 깔끔한 스타일을 안 입다 보니까 이게 좀잘안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괜찮나? 여기 좀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요거그 무신사에서 보내준 건데 올 세인츠! 요거는 무신사에서만 파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제가 또 이렇게 크게 들어간 포켓 크게 들어간 거 좋아하는데 또 마침 무신사에서 제품 지원을 해준다고 하셔가지고 받아보니까 괜찮네요 가죽 보시면 은빳빳한도 없고 길들여진 듯한 그래서 착용감도 편하고 해골 티셔츠랑도 라이드 느낌 나서 딱좋다 게제 밸런스가 맞는 것 같긴 하다. o c o m e on. 아, 어, 오늘 그냥 안빠 제일, 뭐 제일 부르고 오셨네 애프터브레이 멋쟁이가 많이 올것 같아서 살짝 못 부려봤는데요 어, 그거다 그 바지다 그 바지 아 어, 이쁘네 역시 얼마 주고 샀다고요? 저는 가격 비공개 <웃음> 왜요? <웃음> 어, 너무 고가라서 아... 저희 또 어머니께서 아요아 <웃음> 오케이 오케이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이거 가족이 있으면 얼굴 길게 나오거든요 아, 그래요? 좀. 어, 근데 엄청 와이드로 잡힌다 진짜 이게 어떻게 제가 나와요? 음. 카메라 여기 있는데 근데 제가 와이드로 바꾸고 네. 완전 영상미 완전 다양해졌잖아 멀어지면서 줌 땡기면은 이런 재밌는 느낌 약간 좀 이렇게 하나에 집중되는 <목소리> 느낌이구나 전안 보인대요 <목소리> 통화 부츠 사고 싶어가지고 샀습니다 53만원? 좀싼편 아닌가요, 이거? 아니 언제부터 50만 원 저렴한 신발이 <웃음> 돼버렸죠? 정, 정가보다. 아, 정가가 80. 아, 아, 정가보다. 정가가 80인데 코코님이 또 신으셨더라고요, 이거. 뭐가 붙여 어. 아, 우리. 아니 봐봐. 진짜 있으시네요, 감동. <웃음> 그 아우레가시 티셔츠. 네. 제이홉님이랑 이찬영님이 입으시고 디젤 모자도 크시님이 쓰셨더라고요. 아, 그래요? 알고리즘에 뜨셨나 보다, 그분들. <웃음> <웃음> 저 그것도 샀어요, 자크미스 나이키 휴마라. 아니 요즘 지출 어마어마하시네요. <웃음> 아, 근데 그거는 배대식까지 하면 20만 원, 아, 리셀이 괜찮아요. 30 정도니까. 아 그럼 괜찮죠? 아무래도 가을이니까 부츠를 좀 많이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근데 혹시 가격대는 어떻게 설정하시나요 사실 가격은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그냥 메리트 있는 디자인이면. 거기서만 낼수 있는 느낌 내면은 100만 원도 아깝지 않다. 솔직히 부츠 하나는올가을 필수다. 어, 부츠는 필수다. <웃음> <웃음> 아 요즘 제일 예뻐 보이는 브랜드. 나 이거 컨텐츠로 하려고 했는데 제 취향입니다 이거는. 브라운야드. 네. 저는 그 룩북 보면서 와 얘네가 디테일 크게 안 써도 진짜 잘, 잘 만들었다. 유부포라죠 어? 유부포 유스 브라운야드 포털이. 아 유브포. <웃음> 거기서 제 취향은 딱 브라운야드. 전 애프터 프레이도. 없습니다 세계 이번 안에, 시즌? 이번 시즌. 애프터프레이가 제가 생각할 때는 매 시즌 이렇게 새로운게 음. 나오진 않는데 기존에 나오던 거를 디벨로 계속 시켜가면서 퀄리티랑 만족도는 올리는데 가격대는 좀 유지가 되는 거요 어, 인정합니다. 조만간 올릴 것 같긴 하지만 <웃음> 그전 사야 <웃음> 어. <웃음> 지금 사야 되는데 이번 시즌이 그딱 컬러도 되게 예쁘게 잘 나왔잖아요. 톤을 너무 잘 맞춰가지고 와 애프터프레이가 지금 만개했다. 되게 쉘파카 소개해 주신 거는 애프터프레이 초창기 시즌부터 굉장히 인기 있는 품목이었는데 가면 갈수록 진짜 재별력되고 네. 색깔도 예뻐지고 오늘 그래도 실물로 다 보는 건 처음이라서 그거는 조금 이따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하나는 어디지? 쿠어 쿠어가 뭐 빠지면 안 되겠다 가격까지 생각하면 쿠어는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디자인의 감성에 그 가격대까지 생각하면 논네로도둘 수가 없다 이번 또 캠페인이 또. 어마어마하게 잘 나왔기 때문에 스님이 생각하시는 이번 FW 시즌 트렌드 컬러랑 스타일 트레트 컬러 너무 많지 않아요? 뭔가 정하기가 애매한 것 같아 누구는 뭐 브라운이다 누구는 핑크다 레드다 좀 블루 블루라고 생각을 하고 블루 컬러 바람막이나 셔츠 뭐 하나씩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스타일은 제가 밀고 있죠? 레이서 스타일 레이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레이서라고 생각해요 어... 모터 사이클 어, 모터 사이클 네, 실제로 글로벌 신에서도 굉장히 밀고 있는 스타일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지금 오늘 이것도 약간 그런 느낌이죠? <웃음> 맞아요. 라이더 자켓이니까 안에 이제 프린트 정도만 레이서 티셔츠 탁 입어주면 딱 요즘 스타일이긴 하죠. 아직 근데 그런 게 없어가지고 제가 만들까 생각 중이에요. 음... 오토사이클 아, 아니 잘 없더라고. 직접 만드신다고? 요 그냥 뭐 만들어 보고 싶어요. 굿즈 느낌으로. 좋은데요. 그리고 내가 CTR이잖아. CT 레이서의 CTR이거든요. 네. 어벌 어쩔. 어씨. 시티아리 시티, 시티 레이서의 시티 아 이렇게 억지스럽게? 원래 어, 그렇게 갖다 붙이는 거잖아 그래서 그런 게좀 유행을 하지 않을까요? 글로벌에서는 작년부터 겨울부터 조금 이제 밀기 시작했지만 국내는 올 겨울에 지금 좀 많이 보이는 시기인 것 같아요 또 소개해 주신 디젤이랑도 겹쳐 가면서 뭔가 더 붐이 될것 같은 느낌 앞으로? 음. 음. 옷을 잘 입다, 스타일이 좋다의 기준 이거 한번 얘기해야겠는데? 하시면서 얘기할까요? 이건 진짜 지금히제 개인적인 건데 본인의 단점은 음. 가리고 장점을 극대화 잘한 사람? 어그는또 스타일이 좋은 것 중에 하나죠 어. 근데 저는 자신을 드러내는 데 망설임이 없는 사람들이 유난히 멋있는 것 같아요 어. 그 아우라가 있잖아요 하한 옷을 입어도 저 사람은 꾸며진 사람이다 라고 느껴질 때가 있는 반면에 하한 옷을 입어도 어, 저 사람은 막그 사람 그 자체 네. 본인 스토리텔링 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저는 꾸며진 사람 지금은 에프터프레이 행사를 지금 왔습니다 그래도 불러주시는 데가 있어가지고 제가 또다가지는 않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 가보고 싶은 데만 가기 때문에 잘 계셨어요 지금 관련된 브로셔 내용들이고요 요 동네 그거 뮤지엄처럼 가시네요 네. 네. 미술관 컨셉이라서 이쁘네 핏이 벌크해서 좋다. 되게 펑퍼지하고 따뜻해 보인다. 절개도 이렇게 V 형식으로 들어가니 너무 이쁜데요. 알맞한 국내에서 보기 힘든 패턴인데, 히라미슈 같은 히라미슈 패턴. 사진 찍아 네. 영상 찍아 진짜요? <웃음> 완전 초창기인데 그러면? 저의... 외로울 모델이에요 저도 약간 지통령님같이 뭐 유튜브 하고 싶은데 진짜 4개월 만에 이러셨잖아요 아.. 만명을 형이잖아 아. 그런거 다 알려줄거니까 계속 챙겨봐요 어 이것도 되게 이쁜데 여기 워크웨어에 많이 들어가는 카펜터 디자인 카펜터 디자인을 포켓으로 활용하고 밑에도 포켓이 하나 있고 소재는 울이야 가을 겨울에 딱 따뜻할 것 같은 울 소재 밑단에 스트링 조일 수 있어가지고 핏도 조절이 가능하다 사람들 많이 좋아하겠는데 지금 애프터프레이 행사 장온 김에 옷도 입어보고 질문 답변 시간 한번 해,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유튜브가 계속 커지면 같이 일할 직원도 뽑을 건가요? 유튜브는 제가 알아서 잘 하기 때문에 기획, 촬영, 편집 다 혼자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굳이 막 직원은 필요할 것 같진 않고 나중에 사업체가 생긴다거나 제가 사업도 계획이 많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직원을 뽑지 않을까? 아니면 나중에 뭐 매니저나 촬영보조? 혼자 찍으니까 구도상으로 연출할 수 있는 게 많이 없거든 그런 쪽으로 뽑을 수도 있다 시청자님 직업이 궁금해요 직업은 제가 많습니다 10개 정도 전 책도 쓰고요 유튜브도 하고요 유튜브 컨설팅도 할 예정이고요 나중에 옷도 팔 거고요 프리랜서죠 프리랜서 그래도 제가 빠르게 성장을 하고 조회수가 그래도 좀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유튜버로만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떤 그게 일이 쌓였네 어. <목소리도> 자, <웃음> 행사 갔다가 술을 좀 마셨습니다 오늘 거의 영상을 못 찍은 것 같아가지고 좀 마무리를 하려고 이렇게 커봤고 그래도 영상 마무리 해야 되니까 한번 Q&A를 해봅시다 앞으로 유튜브를 어떤 색으로 채워나가실지 궁금합니다 뭐술 마신 김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처음에는 생산성 있는 제가 그래도 한 3, 4년 동안 영상 편집, 뭐 광고 관리, 뭐 마케팅 이런 저런 것들을 했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 시스템을 다 알고 있잖아 그래서 비효율적인 거를 안 하려고 하고 생산성 높은 거를 계속 하려고 이 채널 초창기에 올렸던 영상들 물론 제 색깔이 들어가긴 했지만 다른 사람이랑 비교를 했을 때 크게 메리트가 있나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나는 크게 메리트가 없다고 판단을 내린 거야 근데 또 내가 거기서 좀 많은 생각이 들었던 게 되게 영상 편집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내 영상을 편집하면서 재미가 없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 솔직히 내가 뭔가 패션을 딥하게 다루지는 않더라도 남들이 봤을 때 재밌는 영상 심지어 내가 봐도 재밌는 영상을 만들고 싶었던 건데 거기에 부합하지 않았던 거지 아의 작품들이 내 영상들이 아 내가 나를 조금 더 드러내야겠다 브이로그 형식을 채택해야겠다 해서 직접 내가 경험한 것들을 조금 정리를 해가지고 덧붙여가지고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고 있는 거 근데 다행히 그게 반응이 좋았고 심지어 나도 그걸 보면서 재밌어서 저는 항상 자기 전에 예전에는 뭐 침착맨 님이나 잠들기 좋은 영상들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잠들었는데 요즘에는 내가 만든 영상들을 싹 훑어봐 그걸로 뭔가 힐링을 하고 있는 거 내가 내가 만드는 내 영상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좋아해 주시는 것 같고 딱 지금처럼 뭔가 이렇게 거창하게 들어가지 않더라도 내가 봐도 재밌는 영상? 그런 영상을 만들고 싶어요 저도 뭐 계속 얘기하지만 회사를 하고 진짜 큰 도전을 하고 있잖아요 물론 그때는 진짜 막막하고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막 불안한 마음이 진짜 큰데 제가 그래도 열심히 해서 목표를 달성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게 취업 고민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취업이라는 게 그냥 이걸 회사에 들어간다 생각하면 안 되고 회사도 결국 자기네들 돈을 써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뭐 일처리 능력이나 창의적인 능력을 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걸 대가로 돈으로 지불하는 거기 때문에 회사에 도움이 될수 있는 본인이 하고 싶은 것보다는 남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쪽으로 좀 생각해보시면 은뭐 면접이든 시험이든 도움이 되는 쪽으로 한번 생각이 좀바뀌실 거예요. 저는 요즘에는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주변 사람한테 나누고 뭘 해도 안, 되, 안 된다 아니면은 뭘해 너무 고민이 많이 된다면 일단 남들에게 도움되는 걸 찾아보고 그거를 일단 해보세요 저는 일단 해라 라기보다는 남들이 원하는 걸 찾아서 일단 해라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발상의 전환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인생이 조금 더 쉬워질 거예요 저도 아직 32살밖에 안 되긴 했는데 이제는 좀 방향이 보인다